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86번째 러브레터 86th love letter This friend will show you what is true. This friend will show you what is true. 진실을 보여주는 친구.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진실을 보여주는 친구. 어. 조금 인터벌이 있었죠. 제가 사실 어제 카페에서 저녁에 어제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어제는 사실 그 찬양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다음에 그것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젊은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어, 성령님이라는 예, 생소해하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친한 듯 하면서 생소해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아, 설교를 안 들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어 성령, 이말 자체가 거룩한 영인데 Holy Spirit이시잖아요. The Holy Spirit 어 어쩌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어떤 단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광신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제목에 나왔듯이 음 어떤 현상적으로 어 그런 이 거룩한 영이라는 성령이 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현상적으로 뭐 방언을 한다든지 어 이런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익숙하지 익숙한 행동이 아닌 것들을 하는 모습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 14장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어, 대략적으로 볼 텐데 어,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실 오늘 제목처럼 성경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 진실을 보여주는 진리의 영이고 더 메시지 번역본에서는 어~ 친구라고 예.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종도 아니고 어~ 제자라고 하시지만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참 대단하시죠.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메시지 번역본에서는 성령을 the friend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더 메시지에서 그 friend라는 t h this friend is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다. 이 친구는 이렇게 그 친구가 계속 너와 함께 살거고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더 메시지에서 성령을 지칭한 the friend를 어, 주어로 해서 오늘 함께 외우고자 하는 것은 This friend will show you what is true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요한복음을 14장을 잠깐 같이 볼게요 음, 요한복음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애정하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좋아하고요 어, 요한복음 좋아합니다 둘다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여러 부분들을 자세히 해설해주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앞부분에 뭔가 이런 내러티브라고 하죠. 무슨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었다면, 어,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신의 아들이 행했던 귀족들의 숨겨진 의미를 이제 제자들에게만 설명했던 내용들을 사도 요, 요한이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의미를 예, 숨겨진 의미를 이렇게 다해설해 준다든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요보금 14장. 음, 음 일단은 1절 2절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물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뭔가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자꾸 예수님이 하기 시작했을 때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뭐 이렇게 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예. 특히 우리나라만 해도 예, 이 아파트니 집이니 난리잖아요 예. 음, 거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어, 기대를 저도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래서 음...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예,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라고 크리스천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부분이 있지만요, 음,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이 아, 진리의 영이다 성령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7절을 먼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런 참 슬픈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C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The Spirit will show you what is true The people of this world cannot accept the spirit because they don't see or know him.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이 cannot accept the spirit. 그 성령을, 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Because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만나야 되고 얼굴도 보고 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고 노 라는 게좀 알아가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성령이란 존재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관심을 두지 않기로 아예 그냥 저주하기로 예, 무능한 신으로 치부하기로 했을 때이 세상은 이미 진실이 진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예,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뼈를 때리시는 어, 이야기를 이렇게 단정짓는 얘기를 하시니까 어뭐 놀랄 것도 없지만 또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음... 맨날 싸우잖아요. 여러분. 예 세상은 맨날 싸우잖아요. 예 네가 맞다.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어, 선과 악을 가르는 정말 그런 뭐 파벌이라고 그럴까요. 예. 분리가 생기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예. 근데 성경이 진,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어그 26절에 보면 음 영어성경 c 브 해볼게요 The Holy Spirit will come and help you 성경이 오셔서 내가 떠나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제자들이 여기서 했던 질문들이 다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있다가 보고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the Holy Spirit will come and help you. 너희를 도와줄 친구가 올 건데, 이제 성경께서 오실 것이다. Because the Father will send the Spirit to take my place. to take my place. 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the Father는 예.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성 e 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t h e Spirit will teach you everything. The Spirit will teach you everything. 모든 거를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친절한 선생님처럼. 친절한 선생님이 모든 t 가르 s 주잖아요. t will teach 아닙니다. 이건 또제자랑거같 아주 <웃음> 예, 이건 참겠습니다. 예. 할까요? 예. 아니, 제가 이제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이제 영어 스피킹 테스트, 진급자 주로 이제 뭐좀 규모가 있는 예, 기업체의 직장인들이 승진할 때 영어 점수 제출해야 되는 그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이런 거를 좀 단기간에 성적 올리는 수업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음, 공대 출신이라든지, 때로는 대기업에 근무하지만, 어, 전문대라든지, 아니면 고졸인데, 이제 생산직으로 들어가셨다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대학을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계세요. 예.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들이죠. 예. 그 치열한 경쟁에서, 얼마나 그 일하면서 공부하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니까 대단한 분들인데 어~ 어쨌든 이제 치열하다는 거예요 경쟁이 그니까 러막 승진해서 밀리고 이러다 보면 안 했던 영어 공부 갑자기 영어로 말로 해서 시험을 성적을 제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소위 초급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왕초보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웃음> 그 시장성을 보고 예 그런 과정을 좀 특화시켜서 지도를 해오고 있, 있고 감사하게도 좀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친절한 선생님, 그런 후기들을 많이 그분들이 성적을 받고 올리시는데 어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제 또 성교사나 목사가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인간을 대할 때 기본적인 어 그런 예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존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연히 많이 가르치세요. 저도 뭐 항상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읽었을 두 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되바라지게 되게 건방지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이제 성경에도 모든 사람과 예, try to live at peace with everyone 이런 말씀도 외웠던 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라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그분들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간단히 정리하면 그분들이 성적을 따고 진급을 하고 좋은 후기들을 써 주실 때 제가 이제 그분들의 왜 이렇게 좋게 써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 소위 말하는 유명 학원에 가면 예, 이제 모든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죠. 큰 학원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중간 정도 수준에 놓고 때립니다. 아니면 어떤 강사들은 어 이제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고득점을 받을 만한 대상을 타겟팅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아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간 정도는 어떻게 간신히 따라온다 그래도 이제 밑에 레벨은 사실은 완전 소외되는 거죠. 가끔가다 이제 한마디 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어 사회에서 인정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때로는 이제 나이도 있고 직급도 어느 정도 있는데 어 이런 무시를 영어 때문에 당했다 그러면 굉장한 모멸감과 이런 거를 느끼고 이제 저해를 마지막 그 방법으로 저를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일단 다독여 드리죠, 제가. 할수 있다. 물론 무조건 할수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레벨 테스트를 해서 아, 이분은 자세도 좋고 기본기가 아주 없지는 않다.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소비 시작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모든 걸 알려 준다는 거는 좀 오바고 그 약점들을 보완해서 단기간에 성적 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좀 현실적으로 하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후기를 너무 잘 써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최고의 수업이다, 막 이런 극찬을, 예. 뭐 어떤 분들은 <웃음> 저도 1대1 비싼 돈 받고 가르쳤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런 후기까지 쓰세요. 선생님 계속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예. 제가 들어도 약간 닭살이고 오바스러운데 이제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해주는 데를 못 찾았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왕초보 분들을 지도하는 게 인내와 <웃음> 예, 어려울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분들은 가르치기가 많이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냥 조금만 툭 쳐줘도 알아서 딱딱딱딱 해오고 따라오니까 가르치기는 수월하고 또 성적도 잘 내주면 사실은 어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말이 옆으로 오늘도 안... 성경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가 싶더니 결국에 제자랑으로 <웃음> 죄송해요 여러분. 예,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웃음> 어, 성경께서 <웃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께서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음 14장 5절에 보면 토마스가 도마잖아요. 예. 의심만 타고 이렇게 꼬리표가 붙은 도마가 예수님 손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에 칠는 자국 보여달라고 했던 도마잖아요. 그런데 예. 이 도마가 아, 솔직한 얘기를 또 해요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느냐 어, 우리가 당신이 가는 길을 어떻게 알수 있냐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도마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 듣게 되었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 도마가 Lord we don't even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can you know the way?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 것조차 모르는데 그 길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How can we? 이런 게 굉장히 좀 처절한 표현이래요 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 내가 그 길이다 왜길인 길이 나를 보면서도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느냐 답답하다 예수님은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어, 바로 또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하셨는데도, 사실 우리의 수준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길은 어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필립이, 빌립이또 바로 얘기해요. 8절에 보면, 필립 said, Lord, show us the Father. That's all we need. 예. <웃음> 딱 우리 수준이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s h o 누구를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봤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만 너희에게 가르치고 어, 그분의 속성대로 행동한다고 계속 설명하시거든요 요양보고 보면 근데도 그거는 이제 귀에 안 들어오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9절에 Jesus replied Philip, I have been with you for a long time 방금 했던 얘기죠 빌리, 빌리만, 내가 너하고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어오고 있잖아. Don't you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냐고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에, 예. 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약소국가의 또 가난한 가정의 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뭔가 이 찜찜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 확신에 찬 일관된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이들에게 그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던 신의 아들이 계속 어, 뭔가 믿없지 않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15절에 보면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If you love me, you will do as I command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command 굉장히 센 표현을 쓰시죠 내가 명령한 대로 할 것이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obey obey, my, obey me 나에게 순종을 할 것이다 예센표현입니다 예.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대를 정말 사랑하고 상대의 진실성이나 상대를 신뢰할 때는 사실은 예.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외워야 될 17절 The Spirit will show you what is true.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 어, 예, 23절에 If anyone loves me, they will obey me.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They will obey me. 나를 나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예. 어, 예. 14장은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가치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고요. 음... 내가 나의 가치를 믿는 만큼 내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만큼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 자신이 아, 나는 그냥 여기까지야 나는 별로야 이러면 정말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고요 어, 오늘 성령께서 진리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 보내신 이 귀중한 친구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 이유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만드시고 또그 사랑의 깊이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을 때마다 그 진실을 자꾸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그냥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한 가치로 그래. 내가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거는 너무 창피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나의 가치, 대부분의 그 가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서 결정이 되고요. 어,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그렇지 않고, 어, 그렇죠. 음... 어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음... 마무리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어... 우리가 우리를 보는데 다른 사람 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외우기로 했던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This friend will show you what is true.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 보내신 어, 친구,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 확신합니다. 이 성령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어, 우리 존재의 진실을, 우리의 가치의 진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